안녕하세요 여러분. 아니아니라고 합니다. 결국 제가 걸리고 싶지 않았던 고질병이 감기가 걸렸는데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당분간 업로드해야 될 영상과 라이브 방송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<웃음>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몸잘 챙기시고 어, 맞는대로 올릴게요. 감사합니다.